야 왕의 기분이 심해 아니냐? <웃음> 왕의 기분이 <길은> 심해지.. 응? <웃음> 아이스아 개빈데 오, 나이스 아이스 야잉. 참나 가 어디있나 까요 <목소리가> 나이스 방치 퍼시고요. <망주포시고요. 목소리가> 나이스. 나이스. 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하하하하, <웃음> 지 <웃음> 나이스. 대상 파괴. 나이스 나이스. 코 좋았다. 사이, 감사. 사이. 야. 야. 아나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. 그죠? 나이스 승리가 코트. 강호정 이거 약한 정신의 약한 몸. 허팝이 어디에 있는 거지? 그것만 알면 되는데 오 씨야 너무 아픈데? 야 이거 너무 아파.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알아야지, <웃음> <웃음> 주제를 알아야지. <웃음>